한 대, 아두 대, 소환, 태풍 소환, 아기가 노래인? <웃음> 응안 죽는데? 나 딜러 아닌데? 도대체 이 돈이 댄스를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쓸수 있단 말인가? 딜 세팅을 가면 그냥 녹아버리기나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웃음> 스킬은 꽃잎댄스와 기가드레인 이두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이 스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아이템 빌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특공 세팅을 가보았고요 평타 세팅도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모두 생각보다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본 결과 이상의 꽃이 탱 세팅을 가면 좀더잘 버티고 그래 탱탱을 한번 가보자 자 그래서 이상의 꽃이 빌탱을 한거 동시에 아군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병통 치약을 들고 가는 빌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합의 머리띠, 도움베리어, 울퉁불퉁, 맷세 가지를 하고 추가로 만병통 치제,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가면 됩니다. 아니, 호롱님, 아, 지금 이상한 소리하고 계시는데, 어? 이상이 꽃이 무슨 탱템을 가? 전투 능력이 지금 어? 별 4개 반에, 내구 능력이 2개밖에 안 되는데 무슨 탱템을 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플레이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좀잘 버티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입날 가르기 배우고 이상해. 아, 뺏겼네. 어우, 아니, 먹구나, 뭐 우리. 저게. 자, 초반에 방해 무료 받아주고요. 이기고 나이스. <웃음> 그래도 이상해. 씨 치고는 정말 잘 버티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나다다다나다다다 <웃음> <우주공. 웃음> 아유 다로갈줄 알았지 자다쪽에다나다다다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고다다다다다가 <웃음> <웃음> 아, 드레인을 배웠다니다일다 오십시오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최대한 들어가다 최대한 들어가요, 최대한, 들어가요. 아이 먹었다 <웃음> 좋아요 어구 우리 어니부기가 들어가서 최대한 방해를 해줍니다 은근 잘 버텨요 지오 지금 이 꽃잎 댄스와 기가드랭이 나온 순간부터는 은근 잘 버팁니다 자 회복을 시켜주고요 회복은 무조건 기가드랭이 요 하나로만 버팁니다 자 밀어내주고요 전 지금 공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상해지는 탱커입니다 자 먼저 항상 궁을 먼저 써주고 진입합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써주고 진입하고 골을 넣어주고 <웃음> 어 덤벼 이제식들아 <웃음> 나는 탱커다 <웃음>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버티는 걸어배버어 방해모여 쓰고 도망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안녕 아이고 죽었다 평타에 죽었네 괜찮아요 자또 이제 갈가부기가 나오죠 저는 최전방에 서서 있겠습니다 한 바이 오죠? 요런 거는 들어가서 쳐! 쳐! 냠! <웃음> 좋아요! 꽃잎댄스를 쓰고 들어가서 냠! 뭐 <웃음> 도망가지 어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어디가? 너좀 아프다? 너좀 아프다? 그래서 어쩌라고 일루와 이 자식아! <웃음> 뭐 어떡하라고 일루와 철사! 어 거기 있네 일루와 이 자식아 아이고! 아이고! 궁극기 대포 발사! 죽어버렸네! 아이고! 죽어버렸네! <웃음> 나는 원거리에서 레이저 앞서는 치산 포켓몬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자답게 싸우는 탱커 이상해 씨라고! 어? 뺏겼네? 괜찮아요? 뭐 이정도는 뭐... 어 우리 개구락지! 죽어! <웃음> 자, 이거. 이거 먹어도 될까? 우리 지금? 그래, 그래 먹자, 먹자. 은근 괜찮은 빌드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가도 어차피 스킬 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딜량이 안 나오진 않아요. 어? 냠!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야 뭐 그냥 간단하게 회복을 시켜주면 됩니다 궁극기 써서 사라주고요 아이고 우리 개구락지 일로와 개구락지 일로와 개구락지 개구락지 죽어 어, 아이고 죽어버렸네 우리 개구락지 이거는? 요거는? 아잇! 어,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나 실수했어요 괜찮아 우리 팀이 더 많아 잠깐만 쟤 이거 이거 뺏기는 거 아니지? 나이스 <웃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라인이 어딘가요 뭐야 왜 나도 정글이야 나쁘지 않습니다 이상의 씨, 정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상한데 로밍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끝나버렸군요 어? 어? 어? 잠깐만요 쇼쇼쇼 잠깐만 이거 이거 잘 버티면 괜찮거든요 쇼 어 내가 딜러인 줄 알았겠지 나탱건데이상씨로 어떻게 탱커를 가죠? 몰라 그냥 그렇게 꾸보니까 되더는걸요 꽃잎댄스로 진화를 했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쓸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딜 세팅을 가면 들어가서 때리다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쓰기가 좀애매하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행을 해봤는데 오히려 탱 세팅이 낫더라 솔직히 아니 무슨 이상의 씨로 이상의 꽃으로 탱을 가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실겁니다만 은근 괜찮더라구요 쳐쳐쳐은주감 나는 태풍왕 이상의 꽃 <웃음> 은근 좋아요 자 일단 궁을 항상 먼저 쓰고 들어가서 요렇게 다다다다다. 아니 이 자식들이 너는 뭐야 할... 어디가니? 일루와! 이쪽에 한 대! 아두 대! 소환! 태풍 소환! 아이가 너래? <웃음> 응 안죽는데? 나 딜러 아닌데? <웃음> 좋아요 아, 잠깐만 야 우구지 일루와 지금 물 때리는거니까 우구지 일루와 우구지 일루와 지금 어? 누구 괴롭히는거야? 일루와 이씨가 <웃음> 아니 우리 깨구락시가 지금 우리팀을 괴롭히는거니? <웃음> 어니 <웃음> 우리 멍멍 일로와. 멍멍일로 죽음, 죽음.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한 대, 두 대. 어, 생각보다. 어, 넓지. 어, 일로와. 세 대. 어, 못가. 어디가? 이 자식아, 나는 김태풍이다. 이 자식아. 어, 무빙 왼쪽, 오른쪽. 어, 반대, 두 대. 어, 네. <웃음> 어! 어! 미안해요! 어! 선생님들! 아! 미안해요! 아. 안 돼! <웃음> 자 이제 선덕까지 30초 남았고 위에 올라가서 다분이들좀 싹싹 쓸어주면서 군복기를 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0초 때 저거 레드도 챙겨줘서 슬로우 묻혀야 되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럴수가! 서렌이라니! 자 이제 서랜도 했고 저의 희 이번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팀들이 너무 잘해줘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왕 이상했꽃이 스킬을 쓰려면은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자 전판에는 전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받은 데미지가 1등이야 물론 솔직하게 탱커를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상의 C로 탱커를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팅이 제일 맞는지 한번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